What? <laughs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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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박보위시야왜 그러느냐 내가 이런 이번에 충양에다 일부 사정을 두었다가 하느니믄 대통을다 참으니믄 개진지가 와락 나올테니믄 심을 했다 <웃음> 야 이네라이 석나 걱정은 말고 응? 여도 이놈 충양에다 일부 사정을 두었다가 하느니믄 나는 우리 사투한테 다 일이지 야 그때 충양이는 한양남군을 이대로고 c l e r one, t a c a r one, n a l t a budha, galta d a o l ta do u galta b u a t do u b u o do o 아이고, 아이고, 짜슴게 아주 술을 거라 그때야 준영이가 문벅 가만히 살펴보니 다성구나왔나니 우주로 나고더니 신분수를 잡고 가절은요, 중번수 고라보니, 밥번수 고라보지, 부지, 속신, 울렁, 낭마도, 이지개라고, 가니어, 고문에에서 부지, 여름, 가지로오니지리오소 대방 누 니오, 루오